여경이하고 하동을 가보는데요. 일단 지금 아침이라 너무 정신이 없네요. 어쨌든 여경이 만나서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경이는 아주 운전을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네, 아주 미래가 밝습니다, 여러분 저희 오늘. 다음 달이면 더 예쁘겠다 여기는. 공기가 좋아요 너무 예쁘다 이런 식으로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먹어 돼? 진짜 맛있겠다 냄새가 벌써 숯불 냄새가 옆에서 나 이렇게 너들 좋아요 리액션 좀 해주세요 야 아니? 저번 것도 안 올렸어 해서 아니 저번 거 아니 어쩔 수 없어 열심히 해볼게 내가 둘다 지금 거의 공복 상태여가지고 배가 너무... 진짜 내 스타일이야. 맛집. 여기가 진짜 여름에면 더예쁠것 같아. 이렇게 이 타운형이 없어지고 나면은 더 프라이빗하고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딱딱 막혀 있어요. 여기도 막혀 있고 그리고 여기 좌우 다 막혀 있고 딱 우리만의 공간. 이렇게 보시면 천장도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여기 살짝 이제 공기만 통하라고 이렇게. 아, 응.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이어지 맛있었지? 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 밥을 다 먹었습니다 아, 이제 좀 소화 좀 시키려고. 요 밑에 계곡이 있어서 계곡 좀봐볼게요야 여기, 여름에 오면 대박이겠다 <웃음> 뭐야 미쳤어? 어? 구명조끼? 당연하지 야 조심해라잉 와물 진짜 많다 오 쩔어. 오 차가워 오오 차가워 <웃음> 너무 차갑고 깨끗해 배고을 보고 이제 갑니다 음. 카페로 안녕 여기는 더 로드 101 꽃도 판다고? 네꽃 어, 있다 이쁘다 쑥 라떼입니다 그리고 여경이는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고요 나른하네요 이게 진짜 전망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경씨의 아메리카노와 함께 코스가 좀 변경이 됐어요. 원래 화개장터에 가가지고 좀먹고거 사고 그러려고 했는데 드라마 토지 촬영장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지금 올라올 때도 지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밥을 먹는 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열심히 좀 돌아볼게요. 그럼 안녕 사진 찍겠 여기 예뻐. 앉자전이안 판다고?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 숙소 가야지 뭐 어떡해 지금 몇 시야? 이집 들어가면 되겠네 어, 칠성이네 입 <웃음> 칠성이네 입성이네 <웃음> 들어가면 돼 아주 평판이 좋아보이는 집인데 왜. 여기 아주 나뭇가지도 잘묶거졌어 보이지도 않기 <웃음> 네따가. <네따가고. 웃음> 지금 체크인을하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약 명단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되어 있고 다 목재식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요. <놀람> 우리 집이야? 저희의 숙소입니다.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라. 와. 야, 화장실 가다 잡아지었 다야. 똑같아. 아 여기가 여기구만 여기가 저희집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저희가 머무는 숙소는 이렁제입니다 여기 어메니티인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쌀가자 이렇게 하나 있고요 네개 정도 들었네요 그리고 하동 녹차 티백 티립피가 있네요 내일 아침에 커피 먹으면 되겠다 저희가 먹을 이제 어메니티 음식입니다 진짜 여경이 또또 촬영 또, 또, 또 자세 나오죠 또 예쁘게 찍어주세요 어 있어? 오케이 오케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웃음>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웃음> <웃음> 무슨 느낌인지 알겠냐고? 아이고 이 대박이다 <웃음> 저희 지금 너무 열심히 촬영을 해가지고 지금 떡도 못 먹고 있어요 여경이는 음. 이렇게 떡을 먹고 뻗었습니다 저는 그냥 누워서 넷플릭스나 보려고요, 여러분. 넷플릭스 잼! 여러분, 저희의 저녁인데 하, 감자전도 사실 좀 실패해서 이렇게 막 으깬 거였는데 이거. 순두부도 좀... 양, 양이 좀 너무 작다, 야.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먹자, 일단 배고프니까. 식량을 네.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반납은 여기 한양대에서 하아하시네요아 힘들어 아데리풀고지네 지금 밥을 가지고 집 앞에 왔는데 이렇게 보면 고양이가 고양이 좀 확대해볼까 지바른 곳잘 자고 있죠? 음, 날씨 진짜 좋다. 너무 예쁘다. 마지막 고추를 선물 받았습니다. 너무 센스있으시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열려서 다시 올리고 있는 여경이 <웃음> 역시 저희는 초보 운전자입니다 진짜? <웃음> 여러분, 저희 왔는데 2월 2일까지 휴무래요 어떡하면 좋습니까? 아, 이제 다른 나머지 카페여 가보도록 할게요. 아. 거기는 제발 분화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 지금 해러분시냐고 전화해 볼게. 하이 1 0 6이야 응. 여기는 스타웨이 하동입니다. <목소리> 스타웨이 하동 요거? 응. 알았어. 띄워 줄게. 거의 우리 산꼭대기에 온 거나 마찬가지야. 여기 지대가 높아 가지고. <목소리> 점점 무서워져. 뷰는 진짜 점점 더 예뻐지는데 다리는 왜 후들후들거려지는지 모르겠어. 아 여경아 아닌 것 같아 여기 너 빨리 먼저 가 내가 찍어줄게 식은땀 나려고 그래 잘가 내 친구 어때? 아주 좋아? 아 아아 아, 용나와 녹차, 젤라또 아이스크림 아, 오늘 까끄나 진짜 욕는거지? 오늘 까끄나 진짜 욕 무류라고, 귤에 있어, 게다가 귤에 그래? 있어 응. 와 분위기가 오젓다리 음, 벚꽃 경양식 들어가 볼게요 지금 경양식당에 왔어요. 매화수프라 그러셨네요. 매화송미 매화수미수프. 지금 막 나와서 사진 찍고 있어. <웃음> 먹어야지, 먼 걸레 하금. 그리고 지금 좀가심리정뭐지 네. 먹어봐. 네. 어디까지 올라갈 거야? 이놈아, 이리로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아 이놈아, 이놈아, 이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 이놈아, 이놈이놈 이놈아, 아 입술 있어? 여러가지 차가 있네요 이렇게 여기는 차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카페인데 되게 여러가지 차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다 달라요 황사차, 루이보스, 개피생강차 뒤편은 이렇게 도자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돼있어 와. 여기 2층도 있나 봐. 여경아 어, 여기 네. 아, 그래여경이가 올라옵니다. 그린티, 그린티 안에 멜론 같아. 아야. 박물관처 전시가 이렇게 돼있어 진짜 크다 아 이제.. 아 이제 서울 간다 아 짜증나 서울 간다 네 지금은 여수 공항입니다 이제 서울 갑니다